안녕하세요. 2023년 창업진흥원 혁신창업스쿨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주관사업을 맡은 제넥시스 양윤정 매니저입니다. 제넥시스는 바이오 헬스케어 특화 엑셀러레이터로서 발굴, 초기투자, 보육 후속투자, 글로벌 진출, 엑시세에 이르는 과정을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전천후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제넥시스는 단연간의 바이오 헬스케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산업계, 학계에 걸친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예비 초기 창업자 발굴, 사업 아이템에 따른 맞춤 엑셀러레이팅이 가능하며 대기업 상장사 인프라를 활용하여 바이오 헬스케어 선도 벤처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제넥시스 혁신창업스쿨의 혁신 LAB 프로그램은 실험실에서 시작된 기술이 실험실 밖으로 나와 모험과 고도와 사업화를 거쳐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혁신시킬 예비창업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아이템 특성에 따라 레드바이오, 그린바이오, 화이트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네개 분과로 나누어 모집, 교육, 실습을 진행합니다. 제넥시스 혁신창업스쿨 협업기관으로는 순천향대학교,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타캠프가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는 산학협력단 중심으로 산학협력종합지원창구 역할 강화와 중소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앙뜰의 프레너강 개관을 시작으로 교수, 학생, 일반인 창업팀 지원에 대한 풍부한 창업교육 역량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은 3단계 산학연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인 링크 3.0, 창업교육거점대학, 캠퍼스타운, 창업보육센터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한 체계적인 창업지원시스템을 보유하였으며, 창업 라이프사이클 기반 학생창업의 전주기적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을 설계 및 운영하여 우수한 학생창업과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수 교육생에게는 심사를 통해 각 천만 원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며 정부 지원 사업 연계를 통해 사업화 자금 지원 뿐만 아니라 경영, 기술, 마케팅, R&D 투자 유치 등을 혁신성장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육성 지원을 받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제넥시스의 자체 배치 프로그램 파인딩 바이오 2기 지원 시 가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바이오에스케어 분야의 창업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창업에 대해 아직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혁신창업스쿨에 지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이오헬스케어엑셀러레이터 제넥시스의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화를 검증받고 창업가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